검은 트럭 보는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게 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 트럭으로 운반하는 꿈 좋은 인재를 얻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미콘 트럭을 보는 꿈 단체나 직장 가정에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건이 가득 실린 트럭을 운전하는 꿈 트럭 꿈에서 제일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물이 모으게 될수 있습니다. 믹서 트럭이 보이는 꿈. 가정, 사회, 조직, 단체, 특수집단 등의 조화. 균형, 질서가 합리적으로 형성된다. 조직, 협동심이 있다. 보리살을 트럭에 가득 싣는 꿈. 자신의 생산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 국내, 외인과 상거래가 있거나 반출 반입으로 분주다사하다. 빈 트럭 보는 꿈.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트럭으로 실어다 길가에 풀어놓는 꿈. 막대한 빛을 얻어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이삿짐을 수레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꿈. 앞길리 트이고 재수가 있어 발전, 관성을 얻게 되는 길몽이다 하지만 이삿짐을 배로 실어 나르면 불행이 닥친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작업을 하는 꿈. 교육기관과 같이 안정된 기관에서 목적을 위하여 작업과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시효가치, 공급, 교육, 봉사 등이 있다. 트럭 카드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행재수가 있음. 트럭 보는 꿈. 조만간 직장을 이직하게 되거나 직장 내 부서를 이동할 수 있으며 혹은 이사를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언쟁이나 다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꿈. 생각이나 행동 변화를 줄수 있거나 경험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 타는 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거나 작업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곡식, 가축, 물건, 연료 등을 싣고 집으로 오는 꿈 생각하지도 못한 큰 재물이 생기게 되거나 트럭에 싣고 오는 양이 많을수록 큰 재물이 더 늘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관한 꿈 사업체, 합조기관, 중개수단, 중개업자 등을 상징한다. 트럭에 돼지를 가득 실어다 우리에 넣는 꿈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거나 그로 인해 부자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모래가 실려있는 꿈 일과 사업이 번창하게 되거나 행운이 따르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물이 빠지는 꿈 만약에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거나 일거리를 주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사금이 가득 실려있는 꿈 사업이 잘 풀려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것이며 재물과 관련되어 행제, 재수, 운수대통을 암시 트럭에 소금을 싣고 길가에 풀어놓는 꿈큰 빛을 지게 될수 있음을 징조합니다 트럭에 소금을 운반하는 꿈.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됨. 트럭에 실려있던 소들을 길거리에 뿌리는 꿈. 장사가 기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실린 짐을 내리는 꿈. 업무 관련으로 인해 용역이나 아청을 받게 되거나 처리를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지는 꿈. 그동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쓰게 되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만큼 신중하게 처신을 하게 되고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럭에 쌀이나 보리를 가득 싣는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꿈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도 돈을 벌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음식, 동물, 상품, 연료 등을 가득 실어 집으로 가져오는 꿈큰 재물을 얻게 될 길몽이다. 트럭에 이삿짐을 싣는 것을 보는 꿈 트럭에 이삿짐을 싣는 것을 보는 꿈은 어느 기관에서 많은 일을 청탁하거나 사업을 새로이 정비하거나 변경할 구상을 갖게 된다. 트럭에 이삿짐을 싣는 꿈 어떤 기관에서 많은 일을 청탁을 받을 수 있거나 사업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있는 짐을 내린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될 것이며 용역이나 일거리 등이 생김. 트럭에 짐 싣는 것을 보는 꿈 하는 일마다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일들이 생기거나 단체나 기관의 청탁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나는 꿈 자사에서 개발한 신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된다. 반입, 반출, 지출, 이전, 이사, 출장, 여행 등이 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타는 꿈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이 고장나는 꿈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으며 꼴치 아팠던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이 자신의 집 앞에 물건을 내린 후에 다른 집으로 가서 물건을 내리는 꿈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수 있으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 파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거나 하는 일마다 사업에서 많은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 한 트럭 정도의 돼지를 실어다 우리에 넣는 꿈. 막대한 재물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 트럭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